고추 품종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오늘은 이제 시범포 할 것들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어, 이제 요거는 탄저내병계를 떠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으신 청고병 내병성까지도 갖춘 청양고추입니다 아, 정말, 정말 희귀한 아이템 같아요, 같아요. 어, 청양고추 농가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범포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맵다면 맵습니다 안매우면안 안 맵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만 했는데 농인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가을에 죄송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길러보고 조금은 더 이제 객관적인 예, 객관적인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 농산에 고추육묘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육묘장은 원래 복숭아 밭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숭아 밭을 다 뒤집어서 이 고추 육류장을 만든 이 고추의 미친 사나이 그 사나이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추 전용 육류장인데 네네 엄청 커요? 안... 음, 뭐... 저희가 100%는 아니고 95% 이상 고추가 들어가 있고요. 한 실평수로만 1,500평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농산 t v 보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원래는 복숭아, 복숭아 가수원이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소매에서 제가 직접 땄었는데 모든 걸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포기해야 됐었는데 이제 복숭아를 포기하고 이제 육묘장을 현재 바꾼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올해 시범적으로 재배해볼 품종들입니다. 한 대략 406구 기준으로 25일에서 30일 정도 지난 후에 일정 이상 자라면 뽑아서 50구로 가식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해마다 종자 모종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어, 보통은 15개 정도 했었습니다. 15개 정도 했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회사, 각 회사들한테 문의를 해서 어, 올해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 인기, 유망품종들. 굉장히 유명한 품종들 한 30가지 이상 하고요. 내년에 출시가 될, 내년에 출시가 될 품종을 한 30가지 정도 받아갖고, 한 올해 총 60가지에서 70가지 정도 사이 정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시범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직접 길러보면은 이 초반에 발아세나발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육로 모종이 기를 때 수월한가, 이런 것까지도 판단을 할수 있고, 또 최근에는 모종의 숨머지가좀 나오는 품종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도움기가 뭡니까? 부모님까지 하면 30년 이상 된 농약사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희도 이를 시범포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 회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농민분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회사에서 맵다면 맵습니다 안맵우면안 맵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만 했는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회사들은 조금 더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농민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가을에 죄송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길러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길러보면 그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특성은 어느 정도는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객관적인, 예. 객관적인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게 말이 주는데 비용이 많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보통, 보통 일은 아니고요. 어, 각각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각각 다 따로 어, 가식도 해야 되고 기를 때도 다 팻말 붙이고 해야 되고 어, 참고로 여기 있는 품, 모든 품종 다 제가 각각 다 따로 말려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과 건과까지도 다 확인할 을 거라서 에,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웃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여기는 저희 작년까지는 자두밭이었는데요 네. 올해 시범포 시범포 밭이 좀 부족해가지고 싹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제 시범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몇 평이에요? 여기가 대략 한천평 정도 됩니다. 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자두가 한1 0년 차정도 되는 자두라서 되게 아깝긴 했는데 뭐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결심했습니다. 고추 품종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오늘 이제 시범포 할 것들입니다. 올해. 그러면 올해 시범포를 할 고추의 지금 이 종류입니까 이게? 네네.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출시가 된 거. 현재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고 유명한 큰 회사들 것들이 많고요. 요거는 뭔가요? 어, 이제 요거는 이제 탄저 내병계를 떠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으신 청구병 내병성까지도 갖춘 청양고추입니다. 정말 아, 희귀한 알트인 같아요. 같아요. 어, 청양고추 농가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청양고추가 뭐 노지에도 하긴 하시는데 사실 이 탄저병 때문에 그 보통 시설 하우스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음.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되면 노지 청양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 아생각 그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노무바이오거 내년에 참고로 세 가지 정도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감사하게도 이제 저한테 제공을 해주셔서 이제 길러볼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는 뭐 어떤 분들을... 하나는 굉장히 빠른 조생종 어. 예, 노무바이오에서 현재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과도 큽니다. 음. 그리고 하나는 어, 칼탄 패스 이상의 크기와 착과를 자랑하는 농어바오의 예, 굉장히 칼탄 패스 가장 히트작인데 그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범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 해서 제가 해보고 나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수산 TV를 하면서 고추를 소개했지만 이런 시도는 한 번도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그 고추 농사 역사에 네네. 새로운 한 획을 그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뭐가 좋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음. 어, 최소한의 크기 그리고 최소한의 어, 속도 음. 비교가 되잖아요 같이 한 곳에서 해보면 크기와 속도 그리고 맵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음. 것들이 기존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기준점들을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그런 데이터가 없던 게 지금까지 현실인데, 네네. 올해는 이걸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은 그런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또이품종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객관적인, 객관적인 계 네. 그나마 생기지 않을까. 네네. 그 같은 조건에서 비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날, 어다 파종을 해서 음. 기르고 있고 같은 조건으로 기르고 있고 또 같은 영양제를 써서 기르고 다팻말 붙여서 다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따로 관리를 하고 또 이게 한칠0 가지 품종이라고 하면은 백 주씩만 심어도 칠천 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야, 양이 많네요 예예 예.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다 관리를 해야지 하는 것들이 사실 보통 일은 아니긴 한데 음. 여튼 예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만 재배를 하나요? 어 일단은 재배는 제가 여기 저희 지역에서 먼저 하고요 아 시범포? 네네 제가 시범포를 먼저 운영을 하고요 어또 지역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 네네 그래서 타지역의 농가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음. 어뭐 대표적으로 몇 곳만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쪽에서는 연천 연천? 예 그리고 강원도 영월 음. 영월 쪽에 두분 섭외를 또 했고 ]까지. 네 경북 봉화, 경북 포항 그리고 전북 진안, 전북 장수, 전남 영광까지 현재 섭외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지역별로 섭외를 할 거예요. 해서 음. 어,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쪽으로 맞는 것도 분명 있으니까. 그럼 이 방송을 네네. 보시고 나도 그 고추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딱 저희 저희 여기 전화번호 좀 넣어주시겠어요? 여기 여기 <웃음> 아 여기 넣으실 것. 같아. 왼쪽에 있네. 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네네. 이제 나도 이 시범질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네네. 모종을 제가 들여서 공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음. 어, 뭐, 당장 올해는 이미 좀 라인업 어느 정도 짜있어서 음. 뭐, 당장 올해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해마다 궁극적으로는 각 시군에, 그러니까 각 도에 한 세네 분 정도는 모셔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야. 앞으로 뭐, 오래만 할건아니니깐요 저희 한국농수단 TV도 이렇게 지금 이 모종부터 지금 또 이제 노지에 가서 다시 또 정식을 하고 수확을할 때까지 과정들을 함께 제가 취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추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또 고추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한테 가장 맞는 품종들을 찾게 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랑 같이 전국을 돌아다녀 주신다하시더라고 해서 한국농산TV PD님께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가 감사드리고요 아, 예. 그리고 예. 그냥 시간만 들은 것도 아니고 뭐 돈이며 시간이며 노력이며 모든 게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열심히 해야 이게 될것 같으니까 저는 열심히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관심 있어야 이거 계속 할수 있는 거니깐요 네. 많은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고추가 어떻게 크는지 그때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Here we go.